울진군은 3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남울진 민원센터에서 5년 이상 근속 후퇴직하는 기성면과 온정면, 후포면 퇴직 기장 6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패 수여행사는 이장으로 재직 중 주민들의 화합과 울진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관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이장님들의 그동안의 공로를 기리고 퇴직이장들의 울진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원래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 울진군 이장님들 계시는데 퇴직하신 이장님들 이렇게 공로패를 드린 데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그 지금 그 군수님 오셔가지고 그 점에서 주는 데서는 우리 울진군 이장 연합회에서는 굉장히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 그 굉장히 어려우셨던 태풍 피해와 또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님들또 많이 힘드시는데 또 오늘 퇴직하신 이장들 얼굴 뵈니 지난해 한해 고생했는 그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니까 저한테도 반갑고 예, 기쁩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전창걸 울진군수는 이장님들의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태풍 미탁과 하이선을 비롯해 코로나19 등우리군의큰 위기가 많았는데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이장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군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발전할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번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